습니다안녕하 말씀해 네. 주시면 네. 네, 이게 고요아네 결혼했던데 아 결혼해가지고 아기는 그렇게 0분 네. 전화 생활, 전화생활다 저는 취미로 하고있어전 하나 올고 이미. <웃음> <웃음> <웃음> <웃음> 여러분, 지금 오세요 서울 시장님이 어오고 계십니다. 큰 박수 같이 웃어서들어왔으면참 좋을 뻔했는데 따라줄수 있어요? 네 <웃음> 고맙습니다 여러분들이 하시는 이 컨텐츠의 무정 구독자가 7 7 0 0만이다 우리나라 인구보다 더 많네요 네. 네. 이크리티스가 아무래도 사람들이 다 보니까 시작된 게 제어를 좀 요청해 드리고 싶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780팀이 됐습니다 그래서 스튜디오가 소모사업 진흥화 지식을 응해 주시는 걸로 예약이라든가 편의 별 따기가 됐고요 청구주시와 산하 기관에 굉장히 많은 좋은 인프라들이만실로 이용되고 있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스튜디오나공연상 촬영 장비 같은 것들을 제공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매력적인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? 저희가 많이 돌아다니면서 촬영을 많이 하니까 관광지나 명소들을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는 멤버십 또는 프리습니스 <웃음> <웃음> <그러네. 웃음> <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. 웃음> 팬들에습니다 <웃음> 저희 내년연말에전 세계 유튜버들을 여기는 크리티퍼스가 주인공이 돼서 전 세계 유튜버들이 서울에 날아와서 서울에서 할피에요 어떨까요? 그거 좋겠는데 진짜 같이 해볼까요? 네. <웃음> <웃음> <웃음> <웃음> 전체 단체샷을 찍겠습니다. <웃음> 투뷰티스프 기본 코스 채널명 헤다호헤다 헤다. 축하드립니다 멀쩡자체체상입니다 그 레드망고님 축하드립니다 예예예예예예예 아름다웠습니다 오늘 기회다 바람이 붙니다 해가 날수고 해가 날리 핸드폰을 잠깐만 꺼내겠습니다 본인의 핸드폰을 꺼내서요 수건 돌리기 아시죠? 오른쪽이나 왼쪽이든 전달하시면 되고요 음악을 신나는 거 하나 틀어주겠어요? 됐습니다. 자, 발표해 주시죠.